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입양하세요에서 예전에 어, 트위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서 화석 알, 우리 공룡알을 대처할 만한 알이라는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총 44,951 표가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 오션에그가 51.6%로 당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뜬금 없기는 했죠 갑작스럽게 왜 화석알 왜 공룡알에 대처해가지고 갑자기 오션알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추측을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어 그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추측이 많았던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양아세우에 있는 맵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뭐 쓰나미가 오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 뭐 새로운 날이 등장강을 하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걸 직접 재현된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쓰나미에 어, 빠져버린 입양하세요 맵을 한번 보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맵같은 경우는 쓰나미에 빠진 입양하세요 맵이구요 지금 보시면은 오 어, 완전히 맵 안쪽에 입양하세요 맵들이 빠져있습니다 오 지금 어, 어. 이 위에서는 지금 물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입양하수 맵들 모두 볼수 있죠 어? 한번 여러가지 맵들 갈수 있나 볼까 자 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아쉽게도 들어가는거는 구현이 안되있네요 자 여기 펫샵 펫샵도 그대로 있고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죠 어어야 근데 수영하는거 진짜 신기하다나 입양하수에서 수영한거 처음인것같아자 그리고 여기 리무진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 학교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일단 올라가자. 어우, 이거 숨, 뭔가 숨못 쉬는 느낌이야. 뭔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른 맵들도뭐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병하에서 갑자기 오션, 에그가, 오션알이 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짜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냐. 막 우리 팻들 다 안쪽으로 만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어 진짜 이렇게까지는 <웃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만들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안돼 이거 어떻게 생활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이런 맵까지 네, 만들어주신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일단 다른 맵들도 갈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맵들은 아쉽게도 못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기존 우리 집으로는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원래 기존에 우리 집으로는 못 가게 되어있네요 네 여기는 막혀있네요 어? 막혀있어 막혀있어 못가 못가 여기 못가게 이렇게 돌로 막혀있네 자 아쉽게도 원래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 곳은 확인할 수 없고요 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건 뭐지? 왜왜 왜 카타나가 기본으로 들고 있는 거지? 이거 뭐야 어 파타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 뭐지? <웃음> 어 근데 확실히 좀 신경이 잘 만들긴 했다 뭔가 좀 신기하죠? 만약에 입양하세요가 실질적으로 입양하세요 맵이 갑자기 막 물에 잠긴다거나 쓰나미가 와서 막 홍수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러면 진짜로 이런 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확실히 이런 컨텐츠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입양하세요 막 막 화산이 분출했다 아니면은 갑자기 입양하세요 섬들이 모두 하늘로 떴다 이런거 있으면 이런것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자이 맵같은 경우는 지금 맵 이름이 어디보자 어, 입양하세요 입양하세요 언더워터 라는 맵이고요 어, 이맵 그냥 우리 여러분들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어, 여러가지 외국 유튜버 분들을 찾다가 입양하세요? 언더? 입양하세요? 홍수맵? 뭐 이런 것들이 적혀있다고 하길래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입양하세요 오션 에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후. 입양하세요 오션 에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네 입양하세요 측에서 등장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입양하세요 이오션레그 보다는 지금 궁금한게 그거잖아요 이번 설에 구정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저보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안갖고 왔습니다 <웃음> 이 맵에서 만약에 펫들을 소환한다면은 펫들도 이렇게 둥둥 뜨지 않을까 싶네요 어? 하나 둘 이거 나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게 입양하서왜 나무 올라갈 수 있는데? 어 뭐야! <웃음> 어 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나무가 잘려있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안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니까 잘려있네. <웃음> 어나 기둥이 게 다네. 어 뭐야 저기 맵.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볼까? 한번 나 가보자. 가보자.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맵들 많죠? 뭐 이런 육, 그 육교도 있고? 자, 올라가 봅시다. 여기. 오쌰, 오! 여기 따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뭐지? 여기 기존에 뭐가 있던... 아, 건물이구나! 아, 편의점이네! 아, 여기 뭔가 있네? 어 직접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맵인데 너무 높아가지고 위에 얘네들은 다안 잠긴 거구나? 오 육교도 마찬가지로 다안 잠겨있죠.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자. 오! <웃음> 좋아 좋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맵들은 많네요. 이거 하늘에 있는 맵들은 구현이 안된것같네 음. 하늘에 맵은 없죠? 이섬 잠깐 올라갈 수 있나? 저 여기 이 뒤에 있는 섬들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볼까요?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맵들이 꽤 있어요. 뭐...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맵들이 있는데 그것도 올라갈 수 있게끔 다 구현이 되어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도 안 올라가 봤잖아, 우리 음... 여기 아이스크림콘이죠? 우리 아이스크림 맵도 올라가 봅시다 아, 씨. 어! 여기 못 올라가나보다 아! 여기 못 올라간다! 아 아깝다 여기 못 올라간다 여기는 올라갈 수 있나? 오! 어, 피자! 오! 어, 피자는 올라가죠? 바로 여기까지 어 여기 못올라가 돌..돌도 돌..돌..돌..올라갈수있나요? 돌도 돌, 돌, 돌 못올라가네요 아 어..이거 뭐야? 어..이런게 있었나? 무슨 맵이지? 어..여기에 자동차가 있는 맵이 있었던건 기억이 안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봐야될것 같아요 이가화고 자체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맵을 완전히 기억하진 못해요 제가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컨텐츠랑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뭐 이렇게 수중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가지 놀수 있는 맵들이 있네요 오오 우리 고정 그 설명창에다가요 설명창에 제가 여러분들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네 놀고 싶으신 분들은 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입양하세요 오션알에 대해서 만약 우리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 이오션알리 등장한다면 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맵이 홍수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런 맵이 있다라는 건어 이렇게 로블록스에서 만들어놨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우저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날른이었습니다